어떤 개체들은 노화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개체들은 노화가 일어난다고 합시다. 노화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일어나는 개체들과 빠르게 일어나는 개체들을 비교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 개체가 대체로 더 장수하기 때문에 자손을 더 많이 남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또는 노화가 느리게 일어나는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종들이 상당히 빠르게 노화합니다. 인간은 장수하는 편이지만 최대 수명이 수백 년으로 늘어나도록 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노화 현상은 진화론적 수수께끼입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후손이 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늙어 죽는다는 식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중시되고 집단선택이 소외당하는 21세기 진화생물학계에서 그런 식의 낭만적 설명은 사실상 퇴출되었습니다 노화의 진화에 대한 아이디어들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쉽게 잡아먹히는 종은 쉽게 잡아먹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명이 짧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노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생리적 비용이 듭니다. 노화를 많이 저지할수록 미래에 생존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더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노화 방지를 위한 투자는 미래의 번식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젊고 건강한 어른도 질병, 사고, 천적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설명의 편 이상 잡아먹히는 경우만 고려하겠습니다. 어떤 종 A에 속하는 동물은 1년에 90%나 잡아먹힌다고 합시다. 다른 종 B에 속하는 동물은 10%만 잡아먹힌다고 합시다. A의 경우에는 노화 저지를 위해 투자한 자원의 90%가 허무하게 공중분해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어떤 기업이 1년 안에 파산할 확률이 90%라면 그 기업에 투자할 맛이 나겠습니까? 반면 B의 경우에는 10%만 공중분해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쉽게 잡아먹히는 종일수록 노화 저지를 위한 투자를 조금만 하는 것이 합리적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 종에서 노화 저지를 위한 투자를 조금만 한다면 더 빠르게 노화할 겁니다. 안 그래도 천적 때문에 일찍 죽는데 노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입니다. 쥐처럼 쉽게 잡아먹히는 종은 대체로 노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반면 덩치가 큰 코끼리나 등껍질의 보호를 받는 거북이처럼 쉽게 잡아먹히지 않는 종은 노화가 느리게 일어납니다. 초파리로 실험을 해보았더니 인위적으로 사망률을 높인 집단은 단명하는 쪽으로 진화했습니다. 노화는 생리적 현상일 뿐인 것 같은데 진화심리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인간이 노화하기 때문에 폐경이 진화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경 때문에 딱짓기 시장에서 여자의 젊음이 남자의 젊음보다 더 중시된다는 진화 심리학 가설이 있습니다.